본 영상에 짠캠핑과 어반사이드가 함께합니다 영상 마지막에 이벤트도 함께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짠나 짠캠핑의 짠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주도 일주일 살기 요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주도에서 캠핑도 하려고 사실 제가 여러 캠핑 그 장비를 좀 봤었어요 제주도 가서 차를 가지고 가서 차박을 하면 어떨까 하면서 차박용품 뭐 이렇게 알아보다가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이 폴라리스의 우르사라는 제품이 있기는 해요 차박 텐트 근데 최근에 너무 설치도 편한 것 같고 모양도 굉장히 예쁘고 그래서 이거 괜찮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가격도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라고 판단이 될 정도로 가격도 괜찮은 그런 제품이었어요 원래.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바로 이겁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그 텐트의 이름은 어반사이드 차박 텐트의 프로텍트 3 플러스입니다. 자, 구성품을 보시면 일단 그라, 그 광수포 재질의 그라운드 시트, 그리고 본체 스킨, 팩. 팩은 팩은 일반 그런 팩 보다는 좀 강해 보이기는 해요 이게 지금 8개 개 8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근데 기존 폴대랑 어, 추가로 구매하는 알루미늄 폴대가 따로 있는데 여러분들께는 이 알루미늄 폴대 따로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루프플라이도 추가 구매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루프플라이요 자 그럼 피칭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보시다시피 여기 이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삐져 튀어나와 있어요 이렇게 체결을 했는데 이 부분이 삐져 나와 있고 그리고 사실 마감이나 이런 부분이 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 알루미늄 폴대를 차라리 그이 가격에 포함시켜도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구매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한 캠핑을 하시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은 이 제품을 폴대를 안 쓰고 구가 구매한 이 폴대, 폴떼. 이 폴대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 폴대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조금 현란하죠. 주셔야 돼요. 이 가운데 리치폴인데, 이 가운데 리치폴 여기 막감이늘 때가 조금 힘들긴 해요. 여성분도 혼자 치기는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대신 요거 하나 넣으시면 이제 거의 다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풀때 마지막은 여기 핀이 핀에다가 걸어주고 이제 저쪽을 올려주면 됩니다 이쪽 부분이 차량 도킹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원래는 사실 초반에 차량 도킹한 다음에 이걸 피칭하는 게더 수월한데 먼저 왜 피칭을 했느냐 단독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차박 텐트기는 하지만 오토캠핑 하실 때 그냥 단독으로 사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자체 자립이 된다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먼저 이렇게 쳐봤어요 차량 도킹하는 이 부분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그냥 좀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할수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조금 더 깔끔하게 할수 있지만 지금 팩을 또안 받고 막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좀더 깔끔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박할 때 제일 좀안 좋고 힘든 점이 뭐냐면 텐트가 도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 이동이 좀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거의 최고의 장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차량 도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피칭 다 했습니다. 지금 공간감이 이 정도 이렇게 나와요. 그런 부터 해서 이 정도의 공간감이 나오고요. 어, 제가 가진 텐트 중에서는 어, 파이어 쉘터 그 정도보다 좀 작아요. 일단은 굉장히 예쁩니다. 밖에서 네, 보시면 일단 굉장히 예뻐요. 와. 펜트 자체가 차제차 차 색깔이 하얀색인데 하얀 색깔이랑 어우러서 이런 아이보리 색깔 이렇게 나오면서 굉장히 색깔이 예쁩니다. 팩을 안 박았는데 팩을 박아서 각을 좀더 살리고 나서 그러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짜잔, 장기피! 여기에서 조금 더 이렇게 텐션을 줄려면 이 가이 라인 쪽을 더 당겨서. 팩을 박아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가 어 땅이 어 돌이 많아 가지고 팩이 안 박힙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그냥 이정도만 해서 각을 보여드리고요 그래도 각은 나쁘지 않게 살아있어요 일단 이 처마가 있어 가지고 우중 캠핑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색상이 일단 굉장히 예뻐서 아이보리 색깔로 굉장히 예뻐서 저희 차량 하얀색인데 굉장히 좀잘 어울리는 그런 색깔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공간감 한번 보여드리자면 한 발, 두 발, 세 발, 세발 정도. 그 좋은 점이 뭐냐면 어, 원래 이 차박 텐트 제해 가지고 있던 차박 텐트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많은 차박 텐트가 그렇습니다. 이 매연이 나오지 않도록 여기에 하나를 덧대 가지고 이제 따로 묶는데 이거는 일체형이에요. 일체형으로 해서 여기에다가 어, 이거 이거 역시 저쪽으로 체결을 해서. 텐트 안에서 그냥 바로 이 구멍 구멍 막는 부분을 이렇게 해줍니다. 이게. 일체형이기 때문에 완벽 체결로 인해서 바람이라든지 벌레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장점이나 단점은또 있어요 이거를 밑으로 내려야 됩니다 이제 위로 올리면 업라이트 폴이라든지 해서 이거를 폴대를 대서 활용을 할수 있는 그런 거는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은 밑으로 문을 닫아줍니다 그래서 장단점은 확실히 있어요 이게 더 좋은 건 뭐냐면 안으로 말아서 접어주시면 깔끔하게 보이는 거죠 원하는 만큼만 문을 열수 있다 아 이런 장점도 있고요 깔끔하게 잡도 있죠 그렇죠? 깔끔하게 그거는 하나하나 뒤 밑에서 말아서 올린 다음에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는가 하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문이에요 이렇게 방충망이다 있어서 두번 열어줘야 됩니다 아그 부분도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 아 일단은 쳐보니까 스킨도 굉장히 좋고 지금 보시면 이 리스타 원단이에요. 리스타 원단이기 때문에 어, 이제 화재 예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제가 뭐우든 캠핑 전문가 아닙니까? 이 만져보니까 확실히 스킨이 괜찮아요. 자 여러분 그라운드 시트를 깔은 모습이에요. 굉장히 특이한데 자. 일반적인 그라운드 시트 말고 여기가 이 부분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아한한뼘 정도 그 정도 올라와 있는데, 아,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밑에서 올라오는 벌레들이 예, 이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바로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 정도의 턱이 있으면 사실 저 올라오기도 힘들고, 여기 사이즈 어떻게 되 있냐면 고리를 밑에서 꽂아주고, 그 다음에 이 오링에다가 이 일자 고리를 꽂아주면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썼다는 게 조금 놀랍고 아 신기 반기합니다 와, 진짜 이게 대단하네요 아이보리 쉘터는 그라운드 탈부착이 가능하고 다색상은 일체형입니다 자, 이렇게 어반사이드 프로텍트 3 플러스 제가 오늘 피칭을 해봤고 어, 간단하게 리뷰를 드려봤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차박할 때 정말 많이 쓸것 같아요 정말 아담한 사이즈의 예쁜 텐트 발견하게 된것 같아서 너무 좋구요. 영상에서 자주도 을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보도록 오겠습니다 자, 리뷰는 어떻게? 짠하게! 짠하! 댓글을 남겨주신 세 분을 선정하여서 4만원 상당의 어반사이드 듀랄루민 해머를 드립니다. 많은 댓글 남겨주세요.